아슬코잠 알아두면 쓸때 있는 코골이와 잠에 대한 이야기. 음. 네. 그다음에 또 아슬코잠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테니스공 얘기. 네, 볼까요? 테니스공 얘기. 이건 뭐예요? 아, 테니스공이 음. 책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코골이 방지 비법해 갖고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 테니스공을 등 뒤에다가 음. 매달고 자라. <웃음> 아, 그래갖고요. 다른게 아니고 응. 그 바로 누우면 응. 더 심해지니까 옆으로 아 자게 하는거죠. 아 그래서 바로 누웠더니 테니스공이 등에 결려가지고 아우 불편해하고 나도 모르게 돌아 눕게 하는 그. <웃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껴안고 자는 베개 에에. 등을 세우는 베개 음, 음, 음. 뭐 다양한 베개들이 있죠 음. 그래서 결국은 바로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음. 바로 자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바로 잘때 내장기관도 편안하고. 제대로 위치가 되고 골이골격 구조 음. 한쪽으로만 자면 음. 어깨가 눌리고 골반이 틀어지고 당연히 그죠 음. 이 골격적인 부분과 내장기관의 편안한 회복을 위해서는 음. 결국은 바로 누워서 자야 된다 음. 그래서 옆으로 자게 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혀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게 네. 되니까 옆으로 하면 이렇게 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 방편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고 방송에서도 보면 한 코구려 옆으로 자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잡는데, 다른 것이 더큰 그 문제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네, 맞아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어. 기본적 근본, 하여튼 근본적인 거를 하여튼 건드려서 네.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어. 보자. 음 맞아요. 아, 보면은...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얼마나 너무 심각 힘들면 때. 그러겠어요. 음. 앉아 자는 사람도 있. 아 그니까 제일 안쓰러워요. 앉아 잔다고 어. 하는 사람이. 네. 그럴 때 어, 어. 얼마 나 힘들겠어요? 이 척추가 음, 그니까 하지역으로부터 계속 힘들었는데 음. 그때 잘 누워서 잘때 겨우 회복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허리가 당연히 아프겠죠. 그렇죠. 음. 아이고, 참 허리가 아프면 골반이 아프겠죠. 그렇죠. 네. 아프면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 이게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맞아요. 잠을 잘 자야 인생이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음. 옆으로 자는 거는 좋지 않다. 음. 그, 테니스 공은 음. 옆으로 자게 한다. 음. 그래서 테니스 공은 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웃음> 그런데, 음. 아, 가끔씩 뭐, 뭐, 다른 게 없다면, 음. 그렇게라도 음. 해서 임시방편으로 쓰기에는 음. 괜찮지만, 그거를 음. 평생 그렇게 하기에는 음. 좋은 어렵다. 방법은 아니다. 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네. 알쓸 코잠 알아두면 쓸때 있는 코고리와 잠에 대한 이야기 음.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방송이 좀 세련되진 않아요뭐 <웃음> <웃음> 내용만 전달되면 <전달해도> 되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